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스 BFF 소리의 뷰패피 채널의 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요즘에 그 핫하다는 어플 서울스토어에서 100만원어치 쇼핑하기를 해보았는데요 짠! 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00만원 100만원짜리 쇼핑을 해본 적이 단한 번도 없는데, 제가 한번 이번에 100만원치를 처음으로 쇼핑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서울스토어라는 어플이 있는데, 여러가지 패션 브랜드의 제품들을 한눈에 볼수 있는 어플이에요. 기획전 하는 상품들도 볼수 있고, 옷뿐만 아니라 화장품, 수영복 등등 여러가지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기 상품도 쫙쫙쫙쫙쫙해서 남자, 여자별로 뭐 다볼수 있거든요 이 서울스토어라는 이 어플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어플을 저만 알수 없으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쇼핑을 하실 때 제가 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서울스토어에서 5% 친구 할인 코드를 준비해왔습니다 방법은요. 일단 서울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마음에 드는 제품을 쇼핑을 해요. 구매하기를 누른 뒤에 결제 페이지가 나오는데 밑으로 내리다 보면은 친구 할인 코드를 입력하는 칸이 나와요. 소리 BFF라고 적으면 되는데 소문자로 SORI 대문자로 BFF라고 적으면 돼요. 소리 BFF하면 5% 할인폰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인을 해서 쇼핑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 밑에 더보기란에 제가 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이 길었네요 자 그럼 어서 빨리 무엇을 샀는지 언박싱을 해볼까요? 가장 중요한 거죠. 저도 사고 나서 배송을 받은 지좀 됐어요 오늘 촬영을 조금 늦게 하게 돼가지고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시켰는데 제품이 금방 배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 중에 제가 못 참고 몇개 이쁜 음. 게 있어요 그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 어떤 거부터 열어볼까요? 어. 자, 이거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제가 약간 도전을 해보고 싶었던 예상이에요 짜잔 쥬드 맥콜이라는 브랜드의 상품이에요 근데 너무 고습지고 영... 이런 걸 많이 시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여성여성스러운 옷을 시켜보고 싶어서 와우. 약간 가을 느낌? 네, 입으려고 가을 거를 미리 주문을 했는데 이걸 먼저 뜯게 돼버렸네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뭐지? 제가 액세서리도 원래 안 하는 편인데 액세서리 이런 것도 시켜봤거든요? 포장 되게 예쁘게 되어있어요 다 이렇게 아까워. 어떻게 뜯어 이거아 벨트요 벨트. 어 그런데 여기에 벨트. 에 요즘 이런 스티커 보내주는 게 유행인가 봐. 가죽 벨트. 근데 되게 저렴했어요. 예쁘잖아요. 면 다들 아는 사뿐입니다. <웃음> 제가 사뿐에서는 신발을 처음 사봤어요. 기본템은 다 사뿐에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하철 신기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사실 이 신발도 제가 한번 신었거든요. 나 진짜 사심으로 너무 좋아하는 거 같지 않아요? 보스 사한거죠 짠! 너무 귀엽죠? 흰색 샌들을 갖고 싶어서 근데 너무 높으면 불편할까 봐 6cm였나 그랬어요. 그래서 이 흰색 샌들이 예쁜 샌들이 되게 많았는데 가장 신상으로 나온 거여서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게이저 이거 보고 감동받았잖아요. 여기 밑에 깔창을 달면은 다시 박을 수 있는 이런 깔창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디테일 사뿐 합시다 여러분. 너무 예뻐요. 여기는 빙엄버스라는 브랜드인데요. 저잔두 가지를 이곳에서 두가지시켰수있 너무 귀여운 게 여기 이렇게 교환 반품 안내 이런 거와 함께 이런 스티커를 주셨어요 이거는 저잔 이렇게 핑크 핑크로 약간 좀 상큼한 느낌으로 제가 또 핑크를 좋아해서 쇼핑을 하던 중에 못 이기고 구매하기에 넣어버렸습니다. 약간 충동구매에 의한 거를 제가 자제를 잘하는데 이번엔 약간 충동구매스러운 걸 많이 해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핑크색 바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짜잔 바지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또 성, 성바지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샥 찰랑하고 떨어지는 여름에 아주아주 아주 입기 좋은 힙한 연청 바지입니다 이게 원래 뒤에 그 주황색으로 달려있었는데 제가 입느한번 입느라 떼버렸어요 이게 청바지인데 청바지 안 갖고 엄청 흐물흐물 되게 시원한 소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입었는데 너무 편했어요 음, 마음에 들어요 완전 통바지 앨리스 마샤 라고 하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가방입니다가방 브랜드도 되게 많았는데 앨리스 마샤라는 브랜드를 처음 알았어요. 제가 모르는 브랜드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상위권에 있었어요. 인기가 굉장히 많은 제품이더라고요. 후기도 꼼꼼히 읽어보는 편인데 후기도 다 칭찬들이었어요 조금 무난하면서도 저한테 없을만한 스타일의 가방을 주문을 해보았는데 심지어 색깔도 저한테 없는 색깔이에요 원래 같으면 살때 되게 고민하고 무난한 거 사자 이러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시켜보았습니다 어, 너무 예쁜데요? 짠! 와 색깔 너무 예쁘다 예쁘죠? 그리고 되게 부드러워요 엄청 가볍고 안에 되게 넓다 이렇게 그냥 들 수도 있어 하얀색으로 바꿔서 할 수도 있어요 김색. 음, 배색 너무 예뻐요 제가 좋아하는 딱 하늘색이에요 이렇게 얇은 끈으로 길게도 하고 크로스로 메고 다녀도 될것 같아요 짜잔 컨버스와 꼰대가르송의 콜라보 제품이에요 제가 컨버스에서 첫 테일러랑 콜라보 제품을 블랙 색상의 스니커즈를 사서 되게 잘 신고 다니는데 이번에 꼼대랑 같이 나온 게 서울스토어에 딱 있어서 진짜 고민을 하다가 이게 조금 여기 있던 제품들에 비해서 고가였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시켜봤는데 고민할 것도 없었던 게 이미 계속 품절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계속. 제가 또 누르고 또 누르고 또 누르고 들어가 보다가 결국 획득을 하였습니다. 짜잔! 아이보리색을 주문해 보았습니다. 제가 컨버스 블랙은 있어서 아이보리를 주문해보았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사이즈가 사실은 1cm 작은 걸로 <웃음> 했줬어야 되는데 품절이 되어버려서 어, 230으로 주문을 했는데 약간 큰데 그래도 잘 맞아요.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제가 이거 신는 것도 여러분께 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앞 편하게 나갈 때 약간 집앞 패션, 동네 패션 느낌으로 한번 주문을 해보았어요. 여러 가지 스타일의 옷들을 주문을 했어요. 일부러. 그래서 여러 가지 스타일의 패션을 소화하는 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소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배색은 다른 색깔도 있었는데 요즘 핫한 네온과 화이트 블랙이 좋있고요 이건 제가 바지로 되어 있습니다. 짜잔, 어 뭐야, 이렇게. 백이 예쁘게 와요. 퍼스토어 힙해, 힙해. 베이지 코튼의 제품입니다. 어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뒤에 이렇게 모자 쓴 모양이랑. 모자도 한번 써봤어요.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할수 있는 거를 100만원 안에서 다 해봤는데. 짜잔. 버킷했입니다 짠. 어때요? 반전이 있어요. 아, 지브라 문양으로도 쓸수있답니다 약간 제 쇼컷과 잘 어울리지 않나 성공한 것 같아요 오 이렇게 양면으로 자칫하면 너무 크면 은눈 앞에 안, 안 보이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오, 근데 이렇게 약간 뒤로 걸쳤어도 되고 내려도 되고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 진짜 다 성공한 것 같아 브랜드가 그냥 저한테 꽂혔나봐요 짜자잔 오, 호피 이걸 입고 계신 모델분이 너무 이뻐서 제가 호피를 졸업한지 조금 됐는데 요즘에 다시 호피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켜보았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수진 양이 연습영상에서 이걸 입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 예쁜 걸 알아봤구나 싶었죠 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오, 이것도 너무 귀여웠다 색으로되 있어요. 나다 감동이야, 뜯는데. 아, 이래서 다들 뜯는 언박싱을 좋아하셔서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시는 거구나. 와, 아, 너무 디테일하게 이렇게 열어보면. 짜잔. 귀걸이입니다, 귀걸이. 제가 단발을 하면서 요즘에 귀걸이를 많이 하고 다니고 액세사리에 관심이 많아졌는데, 제가 이번 시킨 옷들과 매치해서 입으려고 조금은 힙한 숫자가 은색 귀걸이를 주문을 해보았습니다. 올해 끝까지 다 시킬 수 있어서 좋은 거 같아요 어, 귀여워. 요즘엔 또 이런 패턴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시켜보았습니다. 착용샷이 궁금하네요. 뭔가 다 성공한 것 같은 느낌? 오버팬츠에 도전을 해보려고 모델분이 이 보라색을 입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에인트 크랙 제품입니다 제가 요즘 많이 빠져있는 브랜드예요 오 되게 얇아요 칼투시를 입어드려야 돼요? 되게 얇아요 완전히 시원하겠다 운동할 때 입어도 되고 뭐 안무할 때 입어도 간지가 날것 같고 보라색이라서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되지? 밝은 느낌? 수 이것도 제가 한번 매칭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 핫한 틴트구나. 그리고 이게 또 신제품이더라고요. 고민 없이, 아, 이거 괜찮을 것 같아 하고 막 사보았어요. 짜잔! 롬앤 제품의 12호 플레어. 진가 제가 바른 제품이 있어서 그 위에 발랐는데, 어때요, 색깔? 근데 더 진해진 것 같아요 제가 좀 진한 거 사고 싶어서